창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어, 그 리스크가 적은 그 소규모 창업이라도 어, 수익이 커야 성공한 창업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뭘 하나 팔든지 사든지 그 단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단가로 인해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까, 음, 그게 좀 걱정입니다.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성공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 청년 급증으로 소자본 1인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으로 무턱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창업시장에 뛰어들었다간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달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나 어, 실제 창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 매출액 추정과 가격 결정에 관한 것일 겁니다. 어, 특히 제품이 서비스 개발 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어,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으로서 제작, 생산, 판매 프로세스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낯선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알만한 세계적인 기업은 어, 제품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향후 일어날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제품의 제작, 생산, 판매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SCM, ERP, PDM, EMS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업체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 결과물로서 판매 가격과 판매량을 어, 목표로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 원가 중심, 어, 가격 중심, 그리고 가치 중심의 개념들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본 과정에서는 성공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어, 개발 과정을 고려한 매출 및 판매 가격을 어,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판매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기획 단계에서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철저히 고객의 수요 기반의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고객의 내면 욕구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통계 기반 보다는 개발자의 직관을 사용하는 디자인 싱킹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지금의 애플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창출하였습니다. 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어, 만들어낸 것이죠. 이러한 성공 뒤에는 어, 제품의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제조, 판매 과정에서 이 판매가 및 판매량을 고려한 노하우가 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애플사는 대부분의 제품을 어, 외주 생산 방식으로 혁신적 제품을 양산에 왔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판매량 설계 개념과 어, 판매량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 설계란 어, 판매량 설계 방식으로요. 어, 타겟 고객을 발굴하고 매출액이 정해지면 판매 가격과 어, 수량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 범위 내에서 판매 원가를 어, 최소화시켜주는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결과물은 수익입니다. 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매량이 어, 중요한데요. 이런 판매량을 어, 전제로 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어, 이를 위해서 제품의 어, 개발 단계별 어, 최종 시장에서 어, 양산되는 단계까지 목표 판매량 및 목표 판매 가격을 구현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판매량 설계란 판매량을 예측하기 위한 전 단계의 요소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개품, 제품, 제품 개발 단계가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9단계에 대해서 그 단계별을 고려한 어, 최종 단계의 이 판매량이 어, 도출이 되는데요. 이러한 판매량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 1단계에서 한 5단계 사이에는, 어, 가격의, 어, 판매 가격에 대한 원가 구조가 어, 도출이 됩니다. 그 원가 구조를 보면, 어, 원가 중심으로 판단한 방법이 있고요. 경쟁자를 중심으로 판단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어, 고객 가치 중심으로 판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 중심이나 경쟁 중심이나 가치 중심으로 해서 제조 원가가 결정이 되는 이러한 방식을 판매량 설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판매량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이란 가격 대비 제품의 품질로 평가를 받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을 가성비라고 하는데요 어, 타사 대비 가성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겟 고객 발굴을 통한 어, 생산량 확보 그리고 타겟 고객의 경제적 여력을 고려한 어, 판매 가격 설정 그리고 이익을 어, 확보한 어, 원재료비 설계 그리고 생산 효율을 고려한 양산 방식 설계 그리고 판매 관리비 절감을 위한 설계 어, 유통 설계가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 이제는 기술사업화에서 판매량 설계가 사업성표의 어, 핵심 역량이 되어왔습니다. 어, 개발 단계별 고객가치를 발굴하고 어,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만족시켜야 판매량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어,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 정밀한 예측을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어, 성능과 판매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시부터 판매 단계별 판매량 설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판매량 설계 전체 설명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매량 설계 전체 설명도를 한번 보실까요 어, 보시면은 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보여지실 겁니다 요 라이프 사이클이 어, 전체의 그 제품의 어, 수명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 내부를 보시면 제품이 처음에 개발되기 위해서는 어, 투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투자 단계에서 어,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는 투자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 제품이 판매가 일어나면 이익이 남게 됩니다. 이 이익과 그리고 투자비의 균형 시점에서 어, 투자 회수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 손익분기점으로 말하는 어, 투자 대비 어, 회수 시점의 그 어떤 변곡점이 결국은 어, 손익분기점이 되고요. 이 손익분기점을 넘는 나머지 이익들이 전부 어, 현재 가치를 합한, 즉, MPB라고는 기업가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판매량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할때 제품을 기획할 때 판매량이 어느 정도면 은 이러한 BEP를 만족시키고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우리가 개발할 건가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판매량 설계라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 2차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판매량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판매량 설계 방법에 대해서 보시죠 어, 판매량 설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가 원가 중심으로 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어, 경쟁자 중심, 즉 경쟁 중심으로 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객의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제품을 판매량을 예측할 때 결국은 가격 대비 어떻게 보면 품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판매량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판매 가격입니다. 이런 판매 가격을 접근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접근 방법으로 해서 나온 판매 가격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까요 어, 한가지 한가지 한가지를 동시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동시에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 가격이 나온 것 중에 가장 비싼 가격을 어, 하나의 그 판매 가격으로 선택을 하면 어, 매출 즉 판매량이 최소가 되더라도 우리가 어, 실패할 리스크를 어,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어,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판매량은, 어, 판매 가격을, 어, 도출했을 때, 이 판매량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이 원가 중심, 경쟁 중심,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 내막을 보면, 어, 구매, 개발 및 생산, 그리고 판매, 이렇게, 어, 원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익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판매가격은 전체가 제조원가, 그리고 투자비 대비 판매량, 그리고 어 판관비, 그리고 이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매량 설계 방법은 어 시장에서 판매량이 매출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 매출 어 시장은 어 판매가격과 어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 시장은 단기간에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의 구매 수량은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판매 가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수익을 확보하는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개발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발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 판매 가격은, 어, 판매량 곱하기, 어, 매출액의, 어, 어,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 가격과, 그 다음에, 어, 이런 판매 가격 또 다른 관점에서, 제조 원가, 브라서 원, 어, 투자비 나누기 판매량, 브라서 판간비, 브라서 이익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어, 2차 연립 반경식을 풀면, 풀면은, 어, 판매량이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판매량을, 어,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그, 그 물장사가 남는 장사다라는 그 말을 듣고, 지금 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인데요. 이렇게 좀 말을 들어 보면은 그 되게 쉽고 간단한 창업 아이템 같기도 하고 또뭐 계속해서 커피 판매량이 또 급증할 거라는 말도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조금만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도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카페가 새로 나온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그 카페가 많으면 제가 이제 판매량을 생각을 해서 단가를 낮춰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근데, 어, 경쟁사가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차별화를 시켜서 서비스를 하느냐가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커피의 맛을 더 고급스럽게 강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할인 이벤트 등의 그런 고객 서비스를 좀더 강화를 시켜서 그렇게 차별화를 시켜 나간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네. 자 어떠셨습니까? 이 판매량 설계가 어, 여러분이 처음 접했을 땐 굉장히 어,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매량 설계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시장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판매가격과 판매수량을 예측할 수 있을지가 어 예측이 될수 있음을 여러분은 알수 있으셨을 겁니다. 판매가격 및 판매량은 어떻게 예측하나요? 우선 타겟 고객의 수요를 통하여 시장의 크기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 품질, 판매가격을 직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가설에 따라 개발 단계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밀하게 수정해 가면서 최종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고 판매량을 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판매량 설계에 대해 예시를 통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사가 제조한 제품의 타깃 시장이 총 시장 규모가 한 100억 100억 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장은 혁신 시장이므로 그 A사 외에는 판매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퍼스트 무 Move로서 이 시장은 A사의 시장이 될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러므로 100억 원이라는 매출액이 이 A사의 매출액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타겟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고객 가치로서 제품의 가성비, 즉 어, 가격 대비 성능이, 어, 정해졌다면, 어, 가격을 제조원가 대비, 그리고 경쟁자 대비, 그리고 순수 고객 가치 대비해서, 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어, 도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온 그 가치 중에, 가격 가치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어, 책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 매출 수량은 이 100억 원을, 어, 제품의 그 판매가로 나눈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제품 판매량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